안녕하세요 공돌아제입니다 딸내미 팝업북이 있는데 그 팝업북이 좀 찢어져서 그거 고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책 고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선 이 팝업북이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예 우선 이 팝업북이 뭐냐면 미국 책들이 요런 팝업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한 7, 8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샀고 국내에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국내도 있는데 국내가 더 싸더라고요 40% 할인하면 2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실물로 보시면 음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퀄리티가 있고 뭐 영어 수준은 조금 어려운 거는 같아요 초등학교 수준은 좀 어렵고요 솔직히 중학교 이상인데 뭐 그림만 봐도 애들은 좋아하니까 그냥 엄마가 대충 읽어 주면서 설명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리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저 앨리스 부분이 찢었어요 첫 번째 장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종이라 뭐 접착 테이프를 쓸까 아니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쓸까 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막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고 해서 그냥 스카치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볼까 해요 뭐 저렇게 어돼 있고요 자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잡고요 우선 저게 책이 너무 좀 오래돼서 이렇게 뒤로까지 너무 제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잡고 하느냐고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위치를 좀 맞춰봅니다 대충 어떻게 붙여야 될지 확인을 좀 하고요 네, 계속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, 종이라 뭐 덧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스카치스프 이용해서 붙여볼까 해요 네, 그래서 스카치테이프를 찾고요. 우선 위치만 보려고 저 스카치테이프는 양면 테이프고요. 그래서 양쪽에다가 붙여 볼 거예요. 너무 크게 잘라서 가위로 조금 커팅을 할 거고요. 네, 저런 식으로 조금 커팅을 해서 그냥 맞물려서 붙여 놓을 거예요. 네, 저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저게 종이가 두 장으로 돼있는데 운이 좋아서 양두 장에 각각이 찢어져서 저렇게 딱 대충 붙이니까 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스카치테프를 이 조금 길게 잘라서 양쪽에 붙여볼까 해요 네, 그래서 위치를 좀 계속 잡아보고 있고요. 이게 적당 수준으로 딱 벌어지면 좋은데, 안, 그, 그게 잘안 돼서 뒤쪽에 받침대 같은 걸이용 해서 한 3분의 2 정도만 벌어지게 합니다. 그래서 한쪽 붙이고, 뒷면 붙이고, 대충 앞면 붙인 다음에, 이제, 그, 튀어나온 부분들은 잘라낼 거예요. 네, 그 위치에 잡아서 제대로 잘 되는지 한번 보고요. 네, 문제 없네요. 잘 되는 것 같고요. 뭐 이렇게. 잘 되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팝업북이 됩니다 어, 퀄리티도 생각보다 괜찮고 저 각각의 그림들 하고 뭐 영, 왼쪽에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글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하기에는 많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이, 아이들이 있으시면 이런 거 하나 사서 읽어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, 이런 식으로 쭉 책들이 있습니다. 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. 저렇게 글감 안에도 저렇게 팝업이 다돼 있어요. 그래서 어 25,000원짜리 치고는 뭐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런 식으로 다돼 있고요. 네 이렇게 팝업이 다돼 있습니다. 저게 팝업도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 저렇게 볼수 있게 팝업이 돼 있고요. 네, 오늘 제가 수리한 부분입니다. 그렇게 티는 안 나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